예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이렇게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1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이 노동절이었습니다. 아근데 그날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 민유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의 한 간부가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어, 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 화장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음 날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는데 지금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 워낙에 노정 관계가 좀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연장 선상에서 좀 네. 벌어진 일 같거든요. 본인이 이제 소위 이제 분신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음.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거는 사실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 사안의 내용으로 볼 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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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예, 그렇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다. 이것은 내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네.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건설 노조 건설 노동자분 중 일부를 예. 소위 말하는건폭이라고규정해버리면서 이제, 예. 이제 정권 차원의 대규모 이제 옛날 조폭 잡듯 해버리니까 예. 상당 히 이쪽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황스럽고 싸울 수밖에 없는 조건 이 형성돼서 지금 강대강에 계속. 가는 과정 음. 거죠. 뭐 물론 결과적으로 이제 이분 돌아가실 분신한 이후에 얘기 했지만 음. 영장 실시 심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 예, 예. 민주노총 건설노조. 예, 건설노조의 예. 성격이 우리가 보통 아는 기업별 노조가 아니에요. 예. 건설노무자들은 이제 항상 어떤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기존의 노동조합법이 이제 적용 자기가 상당히 좀 어중간한 부분들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현장에서는 일종의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기존의 법체계에서 어떻게 어, 정합성을 찾아갈 것인가 하는 과정 속에서 예. 법률 앞에서 어디까지가 정당성을갖는 것이고 음. 한계인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니까 서로 감내할 부분들이 저는 예. 있다고 봅니다. 일단 요건은 유석열 정부하고 또 원희룡 장관께서 예. 앞당서고 있는데 건설 노동자 대다수는 예. 현장에서 느끼는 건 이런 겁니다. 불법 파도금 문제 예. 임금체불 저임금 부당하고 심지어 산재도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짜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서 예. 노동조합을 괴롭히거나 탄압을 하면 정권의 지지율이 약간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예. 이분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생긴 거고 계속 이렇게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풀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민주노총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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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예. 대결구도가 갈 수밖에 없는었이 형성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예. 좀 적,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법률을 좀 개정해서 예. 건설 노조의 어떤 활동 범위를 예. 어, 범위를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 정당들이 좀 부분을 좀 팔짱을 끼고서 구경만 마고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이 건설 노조와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점들이 네.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건설노조에 대한 뭐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법무부 내지 법무부보다는 검찰이죠. 예. 검찰의 입장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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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의미요 그니까 러 사실 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웃음> 무조건 이제 형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물어붙이려서 <웃음> 구경만 해서는 안될것 같고 예. 야당도 사실은 이제 집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 국회에서 다수당을 참여하고 있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어 지금 여당보다는 훨씬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면 구호로만 그 떠들 것이 아니라 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입법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음. 이 부분은 참그 노동계에서도 야당에 예. 대해서 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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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보통 동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음. 결국은 이제 중간에 계셨던 공익위원님들 이런 예. 분들이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일부 조금 더 올려주는 수준에서 타협되는 경우 대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공익위원을 정부에서 추천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아, 정부의 좀. 의지가 거의 지금 다 반영된다고 보면은 되는 구조입니까? 그 공익위원을 전부 정부가 추천하는지는 일부, 제가 사실은 확인해 보지 않았는니 거의 사실 근데 정부 의지대로 의 갑니다. 정부에, 네. 정부에 예. 있기 많이 작용하겠죠. 예. 이 노동 관련된 그 위원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축 위원, 예. 그 노동 노축 위원 이렇게 있고 예. 또 공익위원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예. 분쟁을 심사는 하 지방 노동위원회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 지방노동위원회, 예. 네. 그러면 네. 이제. 그 사축과 노축이 대개는 이제 자기 입장에서 의견을 내면 그두 분의 의견을 빼고 나머지 고용 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한 경우가 많은데 예. 만일에 그런 식으로 똑같이 결정이 되면 예측치는 만 원을 좀 넘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음. 만 칠십 원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월월 월, 월급으로 환산하면 이백 사십만 원좀 넘는 이백 오십만 원 이백 사십만 원 사이 금액이 좀 나온다 그러는데 예.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작년도 연평균 소득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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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음. 얼굴을 많이 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예.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예. 그럼 고용을 안 하겠죠. 안 하고 뭐 키오스크를 쓴다든지 서빙 로봇 로봇을 예. 쓴다든지 하면서 고용 시장에 더위축될수 있는 여지도 있다. 아, 여기 또주 69시간제 노동 시간 설계에 참여한 권순원 교수가 참여했다 그러면 또 논란이 됐었군요. 이것도 그렇고 그분이 어쨌든 네. 예. 저는 그분이 이제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예. 노총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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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아니라 물론 뭐 후보 때 이런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에서는 예. 또 노동계 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걸 시행하기 전에 무조건 그렇게 전제를 깔고 예. 그 반대하면은 뭐 새로운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음. 두분 짧게 한 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에 상관없이 노동자들을 예. 이제 탄압하는 탄압한 대상이 아니라 좀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니다 네. 저는 뭐 사실 노동계에 대한 요구보다는 역시 예. 이제 정부와 여당, 야당 아, 예. 국회에 대한 요구인데 노동자들은 어찌 보면은 개개인의 자기 삶의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어떤 사회 생겼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반응에 어떤 정치적인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예. 더 쌓이지 않도록 우리가 정부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예. 보여주시면 예. 국민은 안전 안심하고 기다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이면 국민들은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겁니다. 오늘 시사 전망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 대한 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